쫄랭쫄랭 아이고 아이고 신호 바뀌었어 출발 <웃음>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토요일 2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 얘기는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추어 나가고요 이름하여 2022년 시즌오픈 투어 예 기분 좋네요 오늘 낮 최고기온이 한 10도까지 아 오늘 갈 곳은 춘천 춘호대를 가려고 나왔는데 여기저기 사진 올려주신 게 보니까 아직 구간구간 얼음이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알 m 티 카페에 활동 많이 하시는 두 분이 가자고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총 여섯 사람즐겁게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근데 날씨가 좋지는 않네요 어... 비 온다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오후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와, 바이크 진짜 예쁘다 아, 나 뒤에 못 가겠다. 오늘 감탄 주기상, 모면이 많이 젖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되면 블랙아이스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온은 8도. <웃음> <웃음> 아, 비행기 탔구나, 우리. 기장님이시네요. 아, 기장님이. 고도, 고도는 0.1cm. <웃음> 한 4,50km 타면은 어지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근데 앞에 네. 그렇게 빨간 차한대 있어야 네. 길을 안 잃고 잘 쫓아갈 수 있어. 돈 주고 산 사람 맞아. 아, <웃음> <죄송하네요. 웃음> 오늘의 투어 가이드. 근데 뭐 수당 없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제가 좋아서비춰서 하는 짓이거든요. 아, 좀 이따가 기분 좋으면 팁 얼마씩 걷어드릴 테니까 아저씨 잘전해주세요이준목적지가 <웃음> 거기예요, 어, 승호대. 네비 치기실 분은 승호대 찍고경유지를배공개고 가세요. 아저씨, 그 빨간색 그런 오토바이는몇 시시나예요? <웃음> 피자 배달할 때 쓰는 거라고? 아, 네. 아, 지난번에 길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구나 네, 아, 맞아요. 기억하시네 그 뒤로 뭐, 좀 매출 올라갔어요? 웬만 원하면 5천씩시요아 <웃음> 네. 형! <웃음> 휠이 <웃음> 엄청 닦아있다,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반짝반짝하다 아, 휠이 고털털요 아, 전통. 아, 아, 그래요? 아, 네. 어. 야, 새 휠이 우리가 처음 본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아 너무 이렇게 만족하시는 게 보여요 마이크에서는 <웃음> 아니 저 정도 마이크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아저정도는 <웃음> <웃음> 나는 무조건 만족이야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뭐 메이커 갖다 붙인다고 튜닝이 아니고 아 블랙 앤 골드 아니야 고급지기가 이루 말로 할수 없어 아고객님 바꾸고 지금 차교 이렇게 타는데 아. 서, 손이 이제 저렴기 시작하네 아, 아, 아. <웃음> 그래서 저분이 그걸 못하고 저걸 타는 거야 지금 비엄 <웃음> 형님도 011 핸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지럽다고 힘들다고 근데 머슨이 써요 어 011이 제일 괜찮은 거 같아 <웃음> 그래서 핸드폰도 011에 <웃음> <써도 웃음> 썼잖아 나 여기에 고급용넣으셔 넣으셔볼게요 이거 어, 계속 세네? 아. 큰일났네 <웃음> 계속 닦으면서 가야돼요? 어. 아 이거 그 뭐, 실화, 실화야? 계속 닦으면서 가야되는거? 이여기서부 빠진거 같아 아아 여기서 낸거아가까 네. 가시죠 네. <목소리> 야에누데 저기 베어스 그쪽 아닌가? 이스키 VIP 그과 극이네 나랑은 블루스킬할것 응. 같아 어 나랑 쉬었다가, 빨리 보기 쉬었다가요. 아, 바이크 진짜 아, 몇 대인가 1봉을 딱 하겠다. 한 대도 있네? <웃음> 0대, 대박. 나 노촌에서 바이크 한 대도 없는 거 처음 봐. 어, 뭐, 쏘면 쏘면 쏘면 쏘면 쏘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 blooded. I see.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m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e them play. n 고 w 고 u r n i 되겠네요 오케이 아이트 나오던데 어떠지 에트 시트 나트 페인 i j u c a u s e it's faster than any crypto hits go, let me spend everything that you see, something I invent, and it's only a p e r c e t I'm gonna take shots if I miss, so forget it. I'll take a f a d loss just to learn all the s i n it r s get I'm getting better. 아우 지금 어, 뭐야? 어, 어. <웃음> 나무를 다 죽였어 오늘은 계속 일어나 조 조심하시죠 오늘 아 오늘 조심할 거야. 네 스모크 쉴드가 안 보입니다 <웃음> <웃음> 아, 형 오늘 되게 잘 타더라 어느새 사회하러 갔다 모든 모습 마음에 달려있다 뒤에서 보는 게 타이어가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네, 이 튀네요 이거 지금 지금 거의 밀켜라고 똑같아? 물 튀네요 물 튀어 아나 아까 계속 용맘하게 탔었는데 아, <음> 어우연악하셨습니다 어. 우리 날잘못 작은 거 같아. <웃음> 도 나쁘진 않다아이 그때. 나빠! 출력 나빠!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고, <콧가요? 웃음> 아이고. 네. <웃음> <웃음> 와, 노련이 결정신면 <웃음> <저정신감> 엄청나게 쫄리네 <재미네>. <음> 산에 돈도 있고 그래서 완전 아, 유럽 권 라이더 같이 하냐 지금 거의 뭐 <웃음> 오스트리아 이쪽 넘어 <너무> 가리고 <웃음> <아니고> 스위스 쪽, <웃음> 쪽 <웃음> 가고 있는 거지 아야 이거 똑같에서사진같실 <웃음> 보러야 되는데 알프스 온거 같은 느낌? 인스카에서 위치 정보 <웃음> 알프스 어샵 에델바이스 샵, 샵 스위스 아미 아 이제 내르막입니다 아 이종 계곡을 그냥 이렇게 올라오다니 너무 아쉽다 아 이거 시즌 엠 투어 맞아? 4월 중순 돼야 되겠다 그지? 여기도 바이크가 근데도 현미씨 살고 있어? 자동차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뭐냐고 시금아 진짜 <웃음> 아쉽다 길이 어, 도심지 시가전에서 화염병이라도 던져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 저희도요 황철실 어, 대모 진짜 많이 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 대모해갖고서는 진짜로 그, 뭐야. 깍스인가 아, 네, 체르탄 네, 체르탄체탄사과산 아, 네. 네. 지랄탄, 뭐, 그러던 것들. 진짜 대모 많이 하는 사람들은 8호부터 88까지가 장난 아니게 하고. 네, 음. 구사대, 구사대랑 백골단 구사대 백골단이 거예요? 음. 아, 왜 그래. <웃음> <웃음> 백골애들이 아래 위로 척하다 척까지 딱 있고, 우리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딱한 다음에, 네. 헬멧도 그 오토바이용 헬멧, 그모무딱 쓰고, 청카바가 뭐야 청카바가 그거 몰라? 천인의 청카바 뭔지 아세요? 네? 이거 들어본 거 같은데?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여? 닭갈비 주차장 그냥 대도 될것 같은데? 아저 자신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오빠는 과연 왕자 큰힘로 발랐는가? 와그 방법 너무 많이 하더라 진짜 그혹하는 사람 있을라나? 그난백0 0안 그...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뭐예요? 아지뭐지 이런 기분이구나 다르나 커어요 그건 선전 되게 웃기잖아 여자가 나와가지고 첫바디가 사실 전 별로 믿지 않았어요 <웃음> 제 남자친구가 <웃음> 조금 작거든요 근데 이걸 바르고 나니까 크기가 야 이름도 왕자 <웃음> <형>, 광고를 알게 <웃음> 아 유튜브 오. 광고 타겟 광고 아마 그 남자 <웃음> 중력한번못 봤어요 한 번도 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잠깐만 <웃음> 아 이거 말 잘못 꺼냈다가 이런 식으로 면 되네 그럼 왕자 크기 많은 사람은 그 나랑 소리 할거 밖에 없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이거 아이씨 이거 운인데운모와 응모? <웃음>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끝끝내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야 요즘 제보는 너무 영화하입니다 진짜 너무하네. 혹시 그 타겟 데이터가 <웃음> 작다고 <웃음> 소문 난 사람한테만 광고 나가나? <웃음> 아니뭐 우리 한명 사지 <웃음> 예터처럼 거의 예터야. 큰점 만나면 흔적이고 작은 점만 있어. 여기에 뭐가 <웃음> 있었구나. 하는 아, <웃음> 어, 어, 어 여, 여기 여, 어떻게 여기다 세워? 내가 세울까? 잠깐. 잠깐. 어 여기다 세워도 되겠다. 잠깐만. 이게 바이크가 서나? 안 서겠다, 근데. 아, 이 이대로는 안 <웃음> 서. <웃음> 이쪽을 보면 쓸것 같아. 돌려 갖고 이렇게 세워야 돼. 뒤로 세워야 겠네요 아, 여기 일자로 세우지 되겠다. <웃음> 친구 진짜...